오일 교체에 앞서 바디브레이스를 탈거합니다. 잭을 이용해 지지한 후 변속기 마운트를 탈거하고요. 교체할 오일들의 모습입니다. ZF 8단 정품 오일, 라벤을 트랜스퍼케이스 오일 그리고 디퍼런셜 오일입니다. ZF8 변속기의 경우 규격이 독자적으로 대부분의 멀티 규격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공식 소위본을 통해 공급받는 정품 오일입니다 라베놀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은 아우디, 폭스바겐, 토스텐 전용 규격인 G055-145A2를 중축하는 오일입니다 디퍼런셜 오일은 라베놀 VST 75W 90으로 준비했습니다 해당 차량의 디퍼런셜 오일 규격인 GL4 또는 GL5 75W 90을 중축하는 오일입니다 해당 오일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을 드레인합니다 배출되는 오일의 색이나 냄새로 봐선 교체 이력은 없어 보이네요 드레인이 완전히 끝났으면 플러그를 토크 체결합니다 오버플로어 방식으로 신유를 주입합니다. 주입구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 체결하고요. 프론트 디퍼런셜 오일을 배출합니다.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과 마찬가지로 상태가 좋지 않네요. 트레인 플러그를 토크 체결합니다. 신유를 주입합니다. 주입구 플러그를 토크 체결하고요. 리어 디퍼런셜 오일을 배출합니다. 프론트와 비교해 상태가 양호해 보이네요. 플러그를 클리닝한 후 전용 실란트를 도포합니다. 토크 체결하고요. 신유를 주입합니다. 마찬가지로 실란트를 도포한 주입구 플러그를 토크 체결합니다. 미션은 온도를 확인합니다. 드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되었네요.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오일팬고정볼트를 풀어 펜을 탈거하고요 필터를 제거합니다 탈거된 오일팬 내부 필터 마그넷의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마모에 따른 메탈성 슬러지가 다량 포집되어 있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보이네요 교체될 부품들의 모습입니다 오일팬 가스켓, 오일필터, 그리고 각종 볼트들의 모습입니다. 전용 세정제를 이용해 오일팬을 클리닝한 후 신품 필터, 오일팬 가스켓과 함께 장착합니다. 신품 오일팬 고정 볼트를 손으로 돌려 가고정합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1차 체결하고요 해당 차량의 올일펜 조임 순서는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마킹펜을 이용해 표시해준후 지침서에 명시된 각도대로 최종 체결합니다. 신품 드레인 플러그를 토크체결하고요. 탈거했던 변속기 마운트를 토크체결한 후 잭을 제거합니다. 전용 어댑터를 장착 후신유를 주입합니다. 시동을 걸고 2차 주입을 진행하고요. 레벨링 작업을 감안한 용량을 넣어줍니다. 침류가 잘들도록 변속을 시작합니다. 시동을 끌고 펜을 이용해 오일 온도를 떨어뜨려줍니다. 레벨링하기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시동을 걸고 변속을 시작합니다. 피단이 위치 후 과주입된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미션 오일이 주르륵 흐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신품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40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탈거했던 바디브레이스를 토크체결합니다. SQ5에서 배출된 각종 오일들의 모습입니다. 좌측은 기존 미션오일, 우측은 레벨링시 배출된 오일입니다. 좌측부터 프론트, 리어 디퍼런셜, 그리고 신유의 모습입니다. 좌측은 기존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 우측은 신유고요 교체된 부품들의 모습입니다 시운조를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모두 깨끗하네요 진단기를 이용해 d 디 c 체크까지 하면 작업은 종료입니다 모두 깨끗합니다